네 안녕하세요 브레뉴 뮤직의 대표 라이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범키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디비 강민희 요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블루입니다 와. 네 안녕하세요 깐토입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그리 인자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제이주스입니다 DJ 디제이 DJ 아이티입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a b 6 i 입니다둘셋 브랜뉴 에잇! 안녕하십니까! 비디 c 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! 2020! 2 0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만큼 지난 한해 힘들고 아쉬웠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올한 해는 조금 더 희망차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음악들로 올한해 자주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! 여러분들께 기쁨과 행복과 위로와 사랑을 전해드리는 레이블이 될 테니까 브랜뉴 뮤직! 이루펀트의 마이너스형 그리고 저 범키 요다요 강민희, 키디비 저의 향다리, 어, 빈센트 블룸 그리고 저칸투로그리와 벤자민, 저희 AB6IX, 저희 BDC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올한해 행복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